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경기 광주 태전동에 위치해 있는 자연의 타운하우스 현장에 나왔는데요 어, 여기는 이제 A타입이 얼마전 오픈을 했고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B타입입니다 A타입은 벙커 주차장 형식이 있다고 한다면 B타입은 벙커 주차장이 없는 지상 주차 타입이지만 그만큼 멀티룸을 또 지하에 있는 멀티룸을 굉장히 넓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는 스타일이고요 어, 지금 금액은 9억 2천으로 나왔습니다. 태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택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태전 j 실를 통해서 어, 성남과 분당, 서울이 진입이 편리한 동네이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 지역인데요. 어,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에 언덕이 약간 있기 때문에 도보보다는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어, 집 인테리어나 옵션상도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시고 빨리 전화를 주시면 좋은 세대에 선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전동에 위치한 자연의 타운하우스 B타입 소개 영상입니다.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측으로 보이듯이 벙커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B타입은 지금 벙커 없이 지상주차로 두대 가능하시도록 마당이 나와 있는데요. B타입의 특징은 이제 내부 면적이 조금 더 넓고 아래층, 지층 쪽으로 멀티룸을 또 넓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마당 쪽이고요. 펜스는 이 끝으로 방구목으로 아마 시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외관은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의 롱타일과 징크로 마감을 해가지고요. 모던한 스타일로 잘 마감이 되었고 마당은 전체적으로 이쪽 부분, 옆마당 쪽과 앞마당 쪽 이렇게 두 군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쪽으로는 석재데크 좀 깔아주셔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현관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실 면적도 좀 여유롭게 잘 나왔고요. 벽면은 지금 도장 마감으로 센팅 작업이 되어있습니다. 이걸 소등 스위치 되어있고요. 전신 거울과 이 안쪽으로 펜트리공간이 10개 나왔기 때문에 신발 공간도, 신발장 공간도 좀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문은 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불투명 유리로 처리가 되어있어서 생활 보호 기능이 조금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거실부터 바로 보게 되는데요 거실과 주방 일체형으로 널찍하게 나와있고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창호가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층고도 높은 편입니다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팬 그리고 다운라이트 조명을 설치를 해주셨고요 거실 창호 바깥으로 바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연 마당 이었죠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이렇게 처마가 조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도 문으로뭐 물이 튀기거나 그런 걱정 없이 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부동 수정과 잔디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사쪽으로는 픽스창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내주셔서 이쁘게 잘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B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실보다는 주방에 조금 더 어, 힘이 써진 것 같아요. 굉장히 주방이 넓게 나왔고요. 주방 가구들도 바우창 가구를 사용해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이닝 공간도 좀 넓게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6인용 식탁 배치가 되어 있는데 6인용 식탁 배치가 전혀 무리가 없이 배치가 가능합니다. 냉장 공간 두대까지 가능하시고요. 위쪽으로 수납장 잘 형성이 되어 있네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와이드하게 넓게 나왔기 때문에 조리하실 때도 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멀티 콘센트와 아일랜드에는 인덕션 그리고 엘리카 후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에 있는 가족고성원들과 소통하기도 좋은 구조입니다 이 쪽으로는 광파 오픈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될 거고요. 여기는 밥솥 공간, 리프팅 공간 리프트 형식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수납 공간도 이렇게 시스템장을 해주셔가지고 수납 공간 잘 가져가실 수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이제 싱크볼과 환기창이 있는데 주방 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방에서 설거지하시거나 조리하실 때도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서 답답하시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을 열수 있는 창호 크기 면적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환기도 굉장히 잘될것 같고요. 이 계단 앞쪽으로는 게스트 욕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게스트 욕실은 면적은 작지만 예쁜 타일을 사용하셔고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으로 잘 나와있고요. 욕실 도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B타입의 가장 특징인 멀티룸부터 한번 아래쪽으로 둘러보도록 할게요. 멀티룸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1층에 있는 거실과 주방을 합친 면적만큼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요즘 재택근무 많이 하시죠?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취미공간 좀 넓게 활용을 하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바닥은 지금 헤링본스타일의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도 물론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벽면으로 이렇게 이쁘게 조명 들어온 아트월도 되어 있고요. 이쪽 계단 밑에 공간은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미니 싱크볼 설치를 해주셨네요. 이쪽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미니 냉장고나 작은 바처럼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공간으로는 바로 테라스로 이어지는데요. 이곳은 이렇게 포치 공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닝이 필요가 없으시고요. 파라솔 같은 거를 앞쪽에 배치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파티룸으로 사용을 하신다던가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층 테라스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프라이빗하게 앞쪽이 뚫려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쪽으로는 바로 학교가 보이는데 이쪽 난간 쪽을 살짝 이렇게 막아주시면은 정말 프라이빗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작은 창고 창고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다음은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부터는 침실 공간인데요. 이렇게 복도형 공간으로 나와 있고 바로 앞쪽에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사이즈는 넓지는 않고요. 어린 자녀분한테 생활공간으로 사용을 하시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가는 길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납공간을 놔두셔서 좀 공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공용 욕실입니다. 자연의 비타입 같은 경우에는 부부 전용 욕실이 없습니다. 2층에 욕실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쪽을 공용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샤워공간 그리고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흰펠 복합 환풍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곳이 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창문에 양쪽으로 나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합니다 이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 면적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쪽에는 지금 퀸사이즈 침대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고요 안쪽으로 넓은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침대만 놓고 배치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 크기예요 테라스 룸에는 붓박이장과 시스템장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전신거울과 반대편에는 이렇게 화장대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층 공간 보고 계시고요 창호는 지금 테라스로 나가는 큰 넓은 창과 반대편에도 이렇게 창을 또 해주셨는데 이런 창이 많아서 굉장히 집이 답답하지 않고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층에는 이렇게 보조주방 바로 위치를 해 있고요. 이쪽에 인덕션 같은 거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공용 욕실 차우부스 형태로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편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을 세탁실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침실이 2, 3층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에 세탁실을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방 이곳은 이제 안방과 동일한 면적이라고 거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라스가 옥상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3층 전체를 이제 성인 자녀분한테 쓰라고 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3층 테라스 공간도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되어졌고요. 좀 앞쪽으로도 아파트 뷰가 보이고 어느 정도 뚫려 있는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테라스고요. 선룸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닝을 치셔가지고 간단하게 티 테이블 하나도.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기 코드도 이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양쪽으로 나와있네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